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월급은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감염 환자는 올라가고 있고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바닥이 나고 있고 그래서 혈압과 우라통이 마구 올라가고 있는 시대 시작부터 너무 우울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즐거운 여자 행복 바이러스 이지연 아나운서 커스코에 초대했습니다 이거, 그 유명한 우클라잖아요, 우클라 잖아요 어, 그 우클라, 우클라. 어. <웃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웃음>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상벽 씨 따님 이지연 씨입니다. 혹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지연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몸매가 동글동글해졌냐고요? 오늘 커스코식품 고르는 걸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랑 상품 고르는 클라스가 달라. 미국 UCLA 대학 굿즈 상품 가을 티셔츠가 코스코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 그 유명한 우클라잖아요. 우클라 어, 우클라, 우클라. <웃음> 어, <오케이. 웃음> 근데 이게 이거 이 곰이 찐인데 아. 어. 아. 목표를 삼기 위해서. 아니 요즘 말하는... 이게 오버핏이 유행이에요. 그, 맞아 맞아. 네, 좀 크게 입더라 크게 입으려는 거야 맞는 게 없는 거야. 거기 학교 애들한 구경 시켜주려고 애들 a 어. 놀러 갔을 때그 학교 데려가가지고 그 안에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어. 학생 식당 있잖아요. 어. 서밥 먹었거든요. 어. 이봐 아니, 이봐 그 시작부터 먹는 그 이야기부터 어. 하는 거 어. 봐봐 이거. 어, 그, 그래서 <웃음> 거기서 아니, 내고 그거는... 밥 먹어봤어. 여기서서 먹는 이야기를 30분간 하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옮겼더니 이곳은 추석 선물 세트가 잔뜩 쌓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 골프를 새로 시작한 사람으로서. 하나씩. 네 개씩이잖아요. 어어. 그러면 한 번, 신별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쓸수 있어. <웃음> 아 간식으로 딱좋습니다 어. 맛이 다 있어. 유자, 군고구마, 팥, 흑임자. 화가방이 원래 이거 양갱으로 유명해요. 이거는 선물용이 아니라 나 먹는. <웃음> <쪽으로>. <웃음> 선물 세트를 사서 내가 먹겠다는 생각을 보통 하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선물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야매주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닮은 접시와 머그컵이 커스코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비비 c 카사 음, 거랑 비슷한 거같긴 해요. 네요안요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어, 4인용인데 53,000원이네. 접시 하나에 4 5만원씩 하는 v b c 카사 제품을 그대로 닮았는데요. <웃음> 싸다. 싸다. 그리고 그래야 뜨거운 그래야. 커피를 넣었을 때그 커피가 어... 뜨거운 게 오래가긴 하죠. 이런 그런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훌륭해요. 여기에. 거짓말 같은 가격 16피스가 5만 2천 0백 원. 사이즈가 되게 많이 쓰이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수를 한 그릇 넣는 또 냉면을 한 그릇 넣어도 그런데 이게 근데 색깔이다 너무 좋아. 너무 이쁘잖아 색깔이 가정에서 장다 식구 별대로 요거 내그은이글은 네 근데 되게 가벼워. 가벼워요 어어 그러네 어, 벌렁 들리네 어벌렁 들리면서 어. 색깔이 너무 이쁘면서 사이즈가 어 그래도 메이드인 재팬인데 이거는? 네. 네. 네. 이거는 이거는 라면 는기로 최고네 밥 이거는 이거는 홍수뭐뭐 이거는 홍수뭐덥뭐 소기보르 세토. 근데 볼이 나는 크기가 너무 좋고 색깔이 음. 예뻐. 여러분들께 사이즈 적당한 면기류 추천드립니다. <웃음>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웃음> 이게요 되게 쓸만한 게 선생님 이걸 이제 따르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라야지 보이잖아. 음. 그쵸? 우리가 음. 원래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음. 근데 얘는요, 내가 따르면서 여기 차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따, 따르면 위에서 보여, 여기가. 어, 어. 여기까지 오면 500, 여기까지 오면 800, 여기까지 어. 오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차는 어. 게이 각도에서 보이는 거지. 아.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네 아. 컵, 아. 컵이고 여기는 이제 미리, 1 0 0 0 m l 이거 네 컵, 세 컵, 두 컵, 한 컵, 이렇게. 네, 여기도 옆에, 옆에도 컵이 있지만, 내가 넣으면서도 이렇게 차는 걸볼수 있는데. 미적증을나나 나 사실은 이것도 샀었다. 이것도 샀었는데. 근데 별로 라며 응. 오일을 담은 데다 또 담고 또 담고 그러면은 음. 오래된 아, 기, 기름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 기름은 그냥 기름병으로 사 가지고 다 쓰면 안녕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리고 저렇게.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웃음> 저 같은 칠칠이는요 그 주변이 다왜 음. 이렇게 왜 이렇게는 발사가 좋아. 촥촥 음. 촥. <웃음> 소비벨부스터. 나 이거 시리즈 너무 좋아하는데 아, 사까마깡. 아니 그리고 사실은 쏘서 보면 은 여기 원래 홈이 있잖아요. 그딱그 어, 그, 어. 이렇게 잔이 딱 맞겠는데 얘는 없잖아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만, 이것도 먹어야 돼. 이거만 따로 접시를 써도 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까부터 지금 들었다. 났다 6만 원이네. 그러면 은요거한 한 세트가 3만 원인 거네. 그렇지요거두 세트 네피스입니다. 이것도 밤에 술한주하려고 그러지 아. <웃음> <웃음> 어. <아하>. <웃음> 엄청 <웃음>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어? 음.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 내가 천양반 때문에 아주 망한 거 있지 이거 중독 걸렸어 나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다 먹고 하나, 둘, 세개 남았네 위에는 치즈, 아래는 오징어 음. 음. 응. 음, 음, 이제 하나 남았다. 아이고, 이건 내일 먹어야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음, 아껴야 돼. 인양반 때문에 몸매 망칠 예정입니다. 치, 이게 안주로 지금 끝내주지 말입니다. 이 치즈 오징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몸매도 이제 이지연 몸매 되는 겁니다. 이지연 몸매 가자. 진짜다 근 이거 또 살찌는 거네. 전안 먹습니다. 똥치시네 진정으로 이지연 몸매가 부럽다면 이 상품을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그래. 맛있어. 너무 <웃음> 맛있어요. 이거 이거 또 뱃살을 무시한 환상적인 이들리의 맛. 커스코 그 음식 저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부터 이지연 몸매 따라가보기 해볼랍니다. 마카로니 치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카로니 요만하잖아요. 아, 네. 그 우리 왜 샐러드에 들어간. 이거 마카롱이 이만해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면 무조건 주소가 내, 내가 여기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이거하고 조금 이제 철 지나면은 저게 나와요. 라자냐. 음, 음, 그거 맞아요. 맛있어요. 얌해주부. 음. 그러니까 여기가 비타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음. 제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음. 제가 이석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 아또 어지러우시군요. 이제 이비인과 제 선생님도 알아요. 그럼 이제 가서 물리치료하고 막 저를 막 이렇게 돌려요. 어.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그냥 견디는 건데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라고 그래요. 지현 씨가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그랬요 저는 좀 절실해요. 사실, 사실 상황에. 음. 음. 근데 내가 이걸 우연히 보니까 비타민 D가 엄청 많이 들어 오늘은 뉴트럴라이프의 면역케어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관절에 도움을 준다는 초록잎 홍합제품을 야매주구 구독자분들께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구를 해주셨던 기업이거든요. 오늘은 면역케어 제품을 공구해주신다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치 영양 성분에 응. 25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고. 비타민 C는 뭐 면역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500mg이 들어있는데 그고 아연도 있고 프로폴리스 추출물도 있어 음.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 완전이 그린 프로폴리스는 일반 프로폴리스와 매우 다른 종입니다 브라질의 해발 800m 고산 지역에서 제치한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하는데요. 그린 프로폴리스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 활성화로 면역 증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진짜 어, 중요한다 솔직히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음. 아연을 따로 챙겨 먹였거든요. 오, 이게 굉장히 아연을 보충하는 음. 게 애들 왜 감기 덜 걸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엄마가 음. 너는 별나게 해. 무슨 음. 애들 무슨 아연을 먹이냐고 나보고 <웃음> <웃음> 니들은 그런 거 없지 도잘 컸어 막 이랬거든요. 어, 어. 근데 저는 정보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음, 음. 아연을 챙겨줬어요. 근데 음.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면역케어잖아요. 이름이 음. 면역케어예요. 맞아. 이게 면역. 굉장히 아연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맞아. 비타민 D는 비타민 D 하면 햇빛 이잖아요 음. 근데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 햇빛 쬐는 걸로 모자라더래. 그래서 음. 자기는 비타민 D를 더 챙겨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지연 씨는 나보다 도더 실내에 음. 있기 때문에 음. 무조건 섭취를 해요 라고 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코로나 코로나 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음. 되게 어르신들을 우리가 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음. 타격이 럴까봐 근데 봐.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어. 면역케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비타민 C 어. 하고 D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어. 쓰는 제품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수 있죠? 백화점에 있다는데 거기로 가야 하나요?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뉴트라 라이프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URL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가보다 어마어마한 저렴한 가격으로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 구독을 하셔야지요 알림 설정도 하시고요. 야매주부에서는 이런 놀라운 정보를 자주 드리거든요. 내가 막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먹으니까 엄마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어. 엄마 이러다가 나중에 안 썩는 거 아니에요? <웃음>